지금 지몸 상태로 봐서는 이번 대회는 무리야. 아빠 저 이번에 못 나가면은 복싱 다시는 못할것 같아서 그래. 그 상태로 나가면은 전수생활 끝이야. 대말이다 왜였냐? 내동생을그런거 내가 직접 풀어줘야지. 선배 지금 일도 힘성스러운데 누가 나 착각한 사람 있어요? 요즘 우리 같은 체육관에 누가 배우러 오겠냐? 복싱 하려는 사람도. 단장님 어떻게 지켜오신 체육관인데?